TV조선 국가가 부른다 44회 예고입니다. 오는 20일에 방송되는 국가부는 설 특집으로 꾸며지는데요. 일명 소원을 말해봐 편으로 복덩이 식스가 출격합니다. 이규석, 이상우, 이범아, 최용준, 김준선, 한상일이 출연해 국가부 요원들과 노래 대결을 펼치는데요. 국가부에 출격한 국가부 지니식스의 새해 소원을 가득 담은 소원을 말해봐 무대부터 국가부 요원들이 준비한 풍성한 노래 선물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기쁜 설날 듣기만 해도 고기절로 들어오는 목소리 국민 복덩이식스와 국가부 복덩이 요원들의 설맞이 노래 대결은 1월 20일 금요일 밤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